다스베이더 헬멧을 쓰면 아, 좋을 것 같은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당근조 시람 씨의 조지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따란 <목소리도> 뭔가 보이세요? 어요런 제품류가 요즘에 좀 많이 눈에 띄네요 그래서 오늘도 좀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종의 개인용 에어커튼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예요 코로나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개인용 위생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술들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거나 뭐 이런 제품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 막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 뭐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나? 뭐 이런 새로운 형태가 쓰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모든 제품은 그렇게 출발을 하죠. <웃음> 생전 처음 보는 카테고리 제품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강자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뭐 재밌는 제품이 있어서 아는 분의 소개로 갖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뭔지 상상은 되세요? 이거 목에다 걸고 쓰는 건데요 일종의 개인용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하나 방법이긴 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건 되게 불편하죠 요즘은 또 마스크에 또이 순환 시스템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마스크들도 나오는데 그거 역시 입을 가리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요 얘는 에어커튼을 만들어서 얼굴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로 이 제품을 제작한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요. 가정이나 식당에서 조리 시아요것도 되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뭘 뭐 이렇게 태우고 뭐이 기름 가지고 요리하시는 분들이 폐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유해한 공기를 차단시켜주고 호흡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시켜줄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시설. 의료시설에서는 역시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프로텍션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야외 캠핑 야외 캠핑에서 왜 이런 거이죠아 요즘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거 많으니까 글쎄 <웃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각종 매장 그렇죠 코로나 사태 이럴 때 매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은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근감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좀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산업 현장 앉아서 뭐 이렇게 조립하거나 납땜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뭐 이런 장소에서 쓰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고 <웃음> 정말로 적당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품은 살짝 한번 뜯어본 제품이에요 그래서 포장 상태는 보실 거는 뭐잘돼 있겠죠 <웃음> 포장은 잘돼 있고요 아 여기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어요 오 생각보다 좀 크긴 하네요 이렇게 목에 걸게 돼 있고 이건 왜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딱딱한 거라 이게 없어도 잘 버틸 것 같은데 아 이건 뭐 걸어놓으려고 이렇게 해 놨나?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고 어깨로 되어 어깨에 걸수 있게 되있고요. 어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홈이 파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에어 커튼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이 판도 여기 메쉬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사이로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은 이건 뭘까요? 아 아하. 필터가 여기 들어있네요 요런 요정도 사이즈의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필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아마도 필터는 좀 비교적 자주 교체해 줘야 될것 같긴 하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필터 필터 특수 필터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어, 먼지, 냄새, 유해물질 제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수명이나 이런 거는 매뉴얼이 안 나와 있네요 아하 수명까지는 아니고요 충전을 하게 되면 사용시간은 2 2시간이됩니다오 어, 이거 하루 종일 쓸수 있네요 충전은 4시간 30분 정도를 하면 되고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작동되겠죠? 메이드 인 코리아랍니다 아하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네요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빨리 현실화시키는 건 정말로 우리나라도 이제 도가 텄네요 한번 차볼까요? 요즘 마이크 있는데 걸리지 않나? 어 마이크는 안걸리기 어, 이거 보기는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생각보다는 되게 편안한데요?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요 무게감이 없진 않습니다 무게감이 좀 있긴 하는데 어깨 라인을 따라 그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무게는 좀 배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어떻게 시키지? 아, 이쪽에 전원 스위치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 포트가 있어요 전원 스위치 하나로 조절하는 것 같은데? 아, 전원을 켜니까 돌아가고요 아, 전원 버튼을 눌러서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세 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전원! 아 전원 버튼을 찾아야 되는군요 아 여기 오오오 오, 오. 바람 나와 바람 나와 오일단은좀 약한 것 같고요 어 2단은 좀 그래도 그러네요 만져지네요 이게 공기가 얼굴 쪽으로 직접 오진 않아요 이게 이 앞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너무 시끄러운가 지금 마이크가 바로 제 여기 그 이거 돌아가는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사운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 내가 차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지금 마이크가 여기 딱 있어가지고 이거 소리가 너무 클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빼볼까요? 아이씨. 마이크 빼는 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오, 기분이 나죠 음, 희한하네요 공기가 요렇게 이렇게좀 요런 정도로 형성이 돼요 진짜 얼굴 입, 입주의를 집중적으로 나오네요 아, 일단 여러분들, 마이크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서 끄고요. 네, 아, 요 라인, 요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 모양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얼굴에 요렇게 앞쪽으로 요렇게 나옵니다. 얼굴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오진 않아요. 얼굴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온다면 아마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에어컷 같은 역할을 해서 프로텍션을 하려면 코랑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 쪽을 바깥에서 오는 공기를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다 보니까 물론 이걸 통과한 공기가 호흡하는 데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에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섞이겠죠 그냥 들어오는 공기와 그 다음에 필터링된 공기가 근데 그앞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약간의 막 같은 걸 형성시켜 줄것 같아요 이건 뭐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유체역학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형성되면 은 공기가 다시 이렇게 돌면서 밑에서 발생한 공기가 이 호흡하는 이 공간 안으로 이 챔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이거 쓸 수는 있을진 솔직히 자신은 없네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큰 이만한 게 목에 걸려 있으면 앞에 사람이 이것도 부담스러워 할것 같긴 하는데. 뭐 이렇게 갑옷을 입고 이러면은 어 이건 여기 헬멧을 하나 써줘야 될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무게감이 없진 않아요. 이게 배터리가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무게가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보니까 한 400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4 0 0 g 은꽤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어깨나 이런 데는 되게 편안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신기한 제품 하나 들고 나왔어요. <웃음>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나름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긴 하는데. 요런 그 유사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이 제품들이 뜰것 같긴 하는데 이거 처음에 딱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물어볼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뭐냐고 <웃음> 어쨌거나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프로텍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뭐 의료기기나 이렇게 해서 등록 잘하면 코로나 방역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편하게 마스크나 프로텍션을 좀 덜해도 좀 안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내심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뭐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어쨌거나 뭐 걸리지 않게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아 이제 뭐 코로나도 거의 막바지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위급해지거나 중증화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적은 비율이라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제가 이거 뭐 제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도 만약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저이 제작하신 분을 찾아가든 어쩌든 뭐 정보를 좀더 시합해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